이번 영상에서는 연탄배달은 복을 싣고라는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 이벤트는 3월 4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아키를 어느정도 해본 유저라면 대충은 감이 오실거예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력본부에 위치한 사랑을 전하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퀘스트를 수락해야 하며 배달지 뽑기 종이를 지급받았다면 옆에 있는 배달지 추첨기에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추첨기에 상호작용을 하면 소지품의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와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연탄을 배달하기 위한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연탄은 추첨기 옆에 등짐의 형태로 놓여져 있으며 이것을 목적지로 옮겨서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이벤트이고 배달지는 한 장소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가까운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등짐을 옮길 때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수 있지만 차량이 없다면 당나비라도 타고 이동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벤트 보상으로 팔로스의 결정 5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팔로스 상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소환 수나날트를 제작하는 용도로 쓰였지만, 이제는 노동력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으니 매일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가지 팁으로 2일 퀘스트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밤 12시에는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차량이 없다면 같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에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면 태워줄거예요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손쉽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연탄을 전달해야하는 NPC는 정해진 지역의 주민회관 앞에 있는 NPC에게 퀘스트 완료를 하여 전달하는 것이며, NPC 앞에 등짐을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 아저씨는 초보 때 당나귀를 타고 열심히 퀘스트 등짐을 옮겨왔는데, NPC 앞에 내려두었다가 등짐이 사라져서 다시 들고 왔다던 슬픈 경험이 있어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탈루스의 결정 5개, 명점과 생활점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상자 및 설날 복주머니 1개를 받을 수 있어요. 설날 복주머니를 사용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 소비형 아이템이며 어차피 될놈들이라 좋은게 나오면 좋은거고 아니면 강화제 상자 몇개만 나오는 주머니예요 역시 강화제 상자네요. 그래도 신비한 강화제가 아니라 영롱한 등급인게 어디예요 이벤트 공지에 업적과 칭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연탄배달 이벤트는 획득할 수 있는 칭호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며칠 더 진행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